아가아 이렇게 너무 예뻐. 어우, 진짜 다 이런 오랜만이다. 이런, 이런 우렁장 있잖아. 응. 그러니까 사실 식당에서 먹지, 집에서는 잘안 먹어. 못해 먹어. 나 점심 시간에 우렁장에 오리쌈 오리쌈밥 파는데 진짜 많이 나는데. 소 넣을 건데? 와 맛있는데. 이야. 짱짱짱짱짱짱짱 아, 이제 이제 빛 o b r i g a